안녕하세요, 코델리아입니다. 오늘은 간장 양념이 쏙쏙 잘 배어 너무 맛있는 간장찜닭을 만들어 볼게요. 주 재료가 토막닭이랑 그리고 돼지갈비 양념용 양념 한 통이랑 무 300g, 넓적한 중국 당면입니다. 닭은 등 쪽에 내장을 먼저 제거하고요. 맛있는 닭찜을 만들기 위해서 등 쪽에 내장 꼭 제거해 주세요. 흐르는 물에 한번 가볍게 헹군 후에 커피프트에 물을 끓여 닭에 부어줍니다. 끓는 물에 닭을 한번 데쳐내는 게 좋지만 그 방법이 번거로워 이렇게 대체합니다. 잠시 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두번 정도 헹궈내고 물기를 빼서 준비해줍니다. 중국 당면 한 줌을 그릇에 담고, 당면이 물에 푹 잠기도록 끓는 물을 부어 불려줍니다. 30분간 불려주세요. 콩고추 2 개는 어슷 썰고, 청양고추 2 개는 듬성듬성 썰어주고, 대파 한 대는 반으로 갈라 5cm 길이로 썰어줍니다. 오늘 닭찜에는 감자나 고구마 대신 무를 넣어서 졸여줄겁니다. 무가 들어가서 국물 맛이 훨씬 더 시원해집니다. 무 300g을 최대한 사각형 모양으로 잘라주세요. 그런 다음 겉면에 나와있는 삐죽삐죽한 부분을 돌려 깎아 동그랗게 반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돌려깎기하고 남은 부의 남은 부분은 멸치다시를 낼때 넣어주시면 국물 맛이 아주 좋아집니다. 버리지 말고 멸치다시낼때꼭 사용하세요. 우유를 둥글게 각각 모서리진 부분이 없도록 만들어주면 오래 끓여도 국물이 지저분해지지 않고 아주 깔끔합니다. 간장찜닭 양념이 골고루 들어가야 맛있는데요. 그 방법을 쉽게 하기 위해서 돼지갈비 양념장으로 만들어줄겁니다. 냄비에 양념을 한통 다 부은 위에 그통으로 물을 두번 채워 부어주시면 간장찜닭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갈비 양념장을 활용해서 간장찜닭을 만들면 전문점에서 먹는 맛과 똑같은 맛이 납니다. 여기에 양념을 조금 더합니다. 참기름 2큰술에 다진마늘 1큰술을 넣어 잘 섞어줍니다. 준비해 놓은 홍고추 중에 한개분과 씻어 놓은 닭을 넣어 센불에서 끓여줍니다. 끓어오르면 준비해 둔 물을 넣어 뚜껑을 덮고 중불에서 20분간 뭉근하게 끓여주세요. 잡다리에 뼈가 저렇게 보이면 닭이 고고루 잘 익은 겁니다. 불려놓은 당면을 넣고, 뚜껑을 덮어 10분간 더 졸여줍니다. 간이 조금 부족하여 양쪽간장한큰 술로 간을 맞춰줍니다. 청양고추와 대파, 흰고추를 넣고 한 번만 부드럽 끓여 마무리합니다. 간장찜닭 시판 양념장을 이용해서 아주 쉽고 편하게 만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